지금 이제 준비한 얘가 다이어트 주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에 저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이어트 치료 종결자. 네, 다이어트 치료 종결자. 그 다음에, 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사 한 방에 24kg을 뺀다. 네, 좋죠. 네, 식이 제한 없이, 운동 없이 다이어트가 됩니다. 너무 간편합니다. 네, 정말 주사 한 방만 맞으면 24kg이 빠집니다. 어, 체중은 22.5%가 빠진다고 합니다. 어, 미국 FDA에서도 승인이 났고요. 그 비만 치료제로서 어, 뭐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한다 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정말 그 엄청난 체중 감량 효과와 함께 어, 또 혈당 강화 능력이 있다. 새로운 정말 다이어트 치료 다이어트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주사 한 방만 맞으면 24kg이 빠집니다. 너무 좋죠. 네, 식이요법도 없고, 아, 그러니까 식이 제한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지 않고, 어, 정말 주사만 맞으면 24kg이 빠집니다. 네, 이게 최근, 그 최근에 어, 삭센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3년 4년 4년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삭센다라는 주사가 유행을 하면서 <웃음> 강남동네 뭐 강남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정말 그 삭센다라는 주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 중고거래시장까지 그 말하자면 이제 그걸 찾는 분들이 막늘늘었었고요 또 삭센다 주사를 처방하는 그런 병의원들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검색들을 하고 지금도 삭센다 주사가 어 많이 그 검색량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그 다이어트 주사라고 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어이 다이어트 주사가 유행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이어트 주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어, 내용이 있거든요. 네,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되는데. 네, 그 주사가 예전에, 이제 그 예전의 스타일에서는 지방 분해 주사가 유행을 했었었고요. 그 지방 분해 주사가, 어, 뭐 주사 이렇게 맞으면 라인이 정리가 되고 그 부분 비만이 빠지는 그 비만, 저기, 지방 녹이는 주사가 유행을 했습니다. 지방 녹이는 주사도 처음에는 PPC라고 하는 콩기름을 베이스로 한그 주사가 있었는데 이 주사가 사실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바람에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승인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PPC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HPL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죠. 어, 그리고 LLD라고 해서 역시 그 지방세포의 지방분해를 촉진시키고 을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방식의 지방분해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국소지방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다이어트의 효과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 맞을 수 있는 부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주사를 가지고 전체 비만을 컨트롤 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어, 어떻게 어 보면 체형을 다듬는 정도에서 어, 지방 분해 주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2018년도 이때에 나온 게그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를 하는 주사가 나왔습니다 어 이름하여 이제 삭센다 네 삭센다가 나왔는데 이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그 식욕을 높여주는 아 아니죠. 식욕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욕이 높아지면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 어 그만 먹어라고 하는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배불러 신호라고 하죠. 그 배불러 신호를 만들어주는 게 삭센다가 하는 역할입니다. 뭐, 제품으로 보면,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장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을 직접 우리 몸에 주입을 해가지고, 어, 그니까 뭐, 다른 거다 빼고요. 다 빼고, 배가 안 고픕니다. 삭센다를 맞으면. 그래서 복부에다가, 저희, 저도 제가 이렇게, 어 보이시죠? 삭센다. 네. 요렇게, 요렇요렇 요렇게 해야 되나? 네. 삭센다. 이게 그, 저도, 어 삭센다가 한참 유행을 할 때에, 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이거, 이거 하나가, 10만원이 아마 넘었던 것 같아요 주사 하나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용량을 체크를 하고 네 용, 용량을 맞춥니다 0.6 여기 보이시죠 0.12 뭐 이렇게 해서 183.0까지 주사를 하는 네,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이거를 배에다가 음, 피, 자기 피해야지방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배가 안고픕니다 어 원래는 이 삭센다가 될건그 다음에 삭센다를 만든 회사에서 그 다음에 나온게 어, 위고비라고 하는 역시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제품만 달리해서 어, 나온 위고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그 다이어트 라방에 다이어트 주사를 음, 준비를 하면서 봤던 기사는 그런 삭센다 위고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주사가 이제 어, 출시 전이다 임상실험 임상시험을 끝내고 출시 전이다 그래서 다이어트 치료에 비만 치료에 게임 체인저가 나왔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어, 다이어트 치료 비만 치료에 종결자다 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어, 마운자로 라고 하는 제품이 나올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이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네, 네, 흥미 있습니까? 간단하죠? 네, 주사 한 방만 맞으면 24kg가 떨어집니다. 네, 어, 그 24kg,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제가 이런 그 내용들이 참 사람들을, 어, 유혹하는 데는 대단히 좋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있죠. 네. 그니까 우리 이제 다이어터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다이어터들의 심리. 자, 제가 말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다이어트인가. 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어도 돼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어, 다이어트 한 티를 내지 않고 싶습니다. 이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가 되면 너무 좋죠 다이어트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다이어트 하는 티를 내지도 않고 어떤 음식이든지 어,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으면서도 살도 안찌고 심지어 운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은 빠져요 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심리를 자극을 한게 바로 다이어트 주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가 보니 음, 이 다이어트 주사가 제가 예전에 이제 삭센다에 대한 위험성을 유튜브랑 이제 저희 블로그에다가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어, 이게 그 당뇨를 원래 치료하는 주사를 개발을 하면서 어, 그 당뇨 치료를 임상시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체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뇨를 치료하는데 물론 당뇨도 잘 치료가 되었겠죠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뭐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도 떨어지고 그런 혈당 강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들을 내는데 참여자들이 체중이 떨어진 거예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다이어트 약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 다이어트 치료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게 이제 바로 석센다가 아마 시작이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효과들을 보면요, 그,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일주일, 아, 하루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중 없이, 어, 그냥,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원하니까 처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삭센다하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어, 일주일에 그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 어, 이렇게 주사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온다고 하는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걸로, 어, 체중의 24kg가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하지만, 어, 그 기사들만 보고 나니까, 네. 그 기사에 함정이 있는 것까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함정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그 22kg, 24kg가 빠집니다. 22.5%가 빠집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주사 한 방을 맞아서가 아니고요. 1년 6개월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72주 동안, 1년 6개월 동안 평균을 냈더니, 체중이 22.5%가 빠졌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한 10%, 5에서 10% 정도가 체중이 줄고, 어, 위고비라고 하는 것은 10에서 15% 정도가 줄기 때문에 어, 이그 제품이 삭생다 라든지 위고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광고를 광고성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와 대단한 결과 성과가 있는 엄청 좋은 어, 그런 주사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어, 기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 동안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그 간편하잖아요 주사를 한 방만 주사 주사 이거 그냥 배에다가 쿡 찌르면 되거든요 주사를 그냥 하루에 한번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놓는 정도를 가지고 체중이 떨어지니까 너무 간편하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어네이거는 이제 저희 저희 자랑입니다 저희 자랑 <웃음> 저희 한약이 그 3개월 동안 그 체중 감량이 평균 11% 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들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뭐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인 이야기들 어, 1년 6개월 동안 22%의 체중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 하고요 어, 그게 대단히 효과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약 같은 경우에 따박따박 잘 드시면 어, 3개월 동안 네, 100일이죠 한 100일 정도 기간 동안 11%의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어, 1년 6개월 내내 한약을 드시면 은 66%의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죠 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 뭐 그냥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다이어트 이제 삭센다가 됐건 위고비가 됐건 그 다음에 마운자로가 됐건 어 처방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면 의약품들은 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처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지금 마운자로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다못 했는데 삭센다의 경우에는 BMI 30 이상 BM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비만도 계산기를 어그 비만 판정을 할 때에 그 비만도 계산기라는 것을 가지고 어 체크를 해보시면 은 키랑 체중을 입력을 하면 BMI라고 하는 그 지표가 나옵니다. 이게 체질량지수라고 해서 자기 키어 체중을 어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23.5 이상이면 과체중, 그 다음에 25 이상이면 비만, 30이면은 어 이제 고도 비만, 그러니까 비만 2단계, 35 이상일 때에는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 표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BMI라고 하는 숫자가 비만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아,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어쨌거나 그 BMI를 어, 이런 약물에 그 처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BMI 30 이상이 되는 분들에게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체중과 관련돼서 동반되는 질환들이 있죠.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BMI 27 이상에서도 처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그 기준만 놓고 보면요 사실은 이런 그 다이어트 주사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어 대단히 한정적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에 계시는 어, 거의 한뭐 80에서 90%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주사는 사실은 처방 대상은 아니에요 네, 처방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막, 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냥 막 팔고 있습니다. 어, 삭센다, 네, 삭센다 같은 이제 식욕 억제제, 어, 식욕 억제 주사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냥, 저도 제가 이제 용량을, 그때 이 삭센다를 제가 사서 체험을 할 때에, 어, 처음에는 이게 용량이 0.3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 최대 용량이 3.0 이거든요 어 근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면서 제가 3.0 주사 음난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3.0 주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삭센다를 맞고 맞은 고맞날 그날부터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힘도 없고 울렁거리고 설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무슨 느낌이, 하여튼 하루, 한 2, 3일 정도 동안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를 그때는 그 당장, 고, 고, 컨디션이 안 좋은 그 날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삭센다를 과용량으로 사용을 해서 저한테 부작용이 왔던, 그니까, 오심, 구토, 그 다음에 설사, 무기력, 이런 부작용들이 삭센다 과처방으로 과과다 사용으로 저한테 이제 왔었던 거죠. 어, 물론 그때 식욕은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들 정도로 식욕은 없었고 그때는 아마 모르겠어. 요 제가 한약을 같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볼 때에 이런 이제 그 삭센다라고 하는 어 삭센다에 들어가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에 대한 문제가 급성 최장염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담낭염, 담석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다른 제품들도 사실은 출시가 되던 초기에는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다가 어 이후에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어, 판매가 금지가 된다거나 어, 출시가 금지되는 아니면 인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삭센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나온 지약한 4년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장기 투약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고 어, 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지금 삭센다가 배에 맞는 주사를 어,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배그 배에다가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어, 찌르는 그 조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에 이제 한물 갔나요? 아니면 또또그 많이 저기 하나요? 뭐 BPL이 됐건 어, 삭센다가 됐건 위고비가 됐건 위고비는 사실은 저도 이거 내용을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지 몰랐습니다. 그냥 대표 어, 식욕 억제를 하는 주사에, 피아에 놓는 주사의 대표적인 것은 삭센다죠. 네. 그 삭센다, 네, 삭센다입니다 어, 그 삭센다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유행을 하느냐,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는 너무 열풍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그니까 그게 그렇게 열풍이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심리를 저는 정확하게 충족을 시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원하는 것 맛있는 것을 정말 그 제한 없이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고도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혹은 살이 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편하면 좋겠다 네 편하게 그리고 티가 나지 않아야 된다 어, 다이어트 하면 티가 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서 어, 아마 이게 유행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주사 하나가 한 10만원, 1 0만원내서 그때 아마 좀 많이 잘 팔릴 때 12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삭센다가 많이 어좀공범위하게 어,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어, 유행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이런 이야기하면 음, 의사 선생님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소수 소수라고 할게요. 어, 소수의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삭센다를 팔아 먹으려는 목적으로, 아, 나 말이 너무 심한가? 네, 삭센다를 그냥 음, 그냥 이제 어, 원하시는 환자분들께 그냥 처방을 어,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삭센다 처방 기준에 들어가려면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삭센다 처방 대상은 BMI 30 이상입니다. 어,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검사를 해서 이분은 삭센다를 처방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지 않을 대상이다 를 구분을 했다면 어, 삭센다는 그렇게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원하시는 분들께 마구마구 마구 어, 어, 베풀어서 음, 삭센다가 아마 그렇게 쉽게 유행했던 을것 같은데 이게 그 문제가 자가조사입니다 그니까 나 혼자서 내가 주사를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제 과용량을 사용을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가 되었겠죠 쉽게 쉽게 다이어트를 자꾸 원하다가 보면 쉽게 살뺄수 있는 곳을 찾고 하다가 보니까 아니 물론 저희도 되게 쉽게 빼는 거예요그 지난주에 오신 분도 물론, 기간은 이제 그, 한 9kg 정도, 어, 아니, 9개월 정도 걸렸는데 18kg를 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획하는 기간보다는 좀더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분도 본인 체중의 20% 이상을 줄이신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러면, 어, 주사제 지금 이렇게 그막그 그 비만치료의 종결자라고 하고 어뭐 주사 한방에 24kg가 빠지고 다이어트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막 게임 체인저가 되고 한다라고 하는 이 주사제들보다도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20% 이상 어 체중을 어 이들은 이제 그 1년 6개월 동안 줄인 걸 저희는 9개월 동안 줄였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 여기 라방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어, 체중이 많이 나가서 저희하고 줄여서 20% 이상의 체중을 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줄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있으,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약 복용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어, 뭐 식이제한을 하라고 합니까 운동을 하시라고 합니까 어, 그런 비슷하게 어, 하는데 좀더 어려운 거는 이제 약을 따박따박 드셔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한약도 굉장히 손쉽게 살을 빼는 방법이거든요 어... 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아,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간편하게 이렇게 그 다이어트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유혹에 계속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어, 사실 남는 건 어, 요요죠 네. 그러니까 삭센다 같은 것이 어... 잘그 그니까 식이조절이 그니까 식욕에 대해서도 막 억제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걸 맞는 동안에 관 그걸 맞는 동안에 하는 거지 어, 지속적으로 그니까 그 식욕이 억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동안에는 괜찮고 안 맞는 동안에는 다시 식욕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사그 그,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삭센다를 해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여쭤봤더니 어 처음에 뭐 0.3 정도씩 넣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내성이 생긴다고 라 느껴지니까 계속 용량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거의 3.0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럼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3.0 수준으로 삭센다를 계속 주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든대요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써야지만 그 상황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네 그래서 이게 간편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음꼭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식욕은 정말 많이 없어지는데 부작용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 부작용도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이 권고하는 대로 어 주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 제가 그 우려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놔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용량, 증량, 용량을 높여가는 것을 스스로 판단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스탑을 시켜줘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과량 사용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어, 다이어트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이어트 주사가 그 지방 녹이는 주사와 그다음에 식욕 억제하는 주사 이두 가지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욕 억제하는 주사제가 대표적으로 삭센다라는 게 있고요 이 삭센다가 효과가 너무 좋다 뭐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체중이 쑥쑥 빠진다 어, 그리고 그, 뭐, 비만 치료의 최강자다, 이런 기사들, 제목들,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어, 그 타이틀은 저희 한약, 저희 한약에 비하면은, 어, 최강자라고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어,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 삭센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지금,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깁니다. 그니까, 긴 기간 동안 했었을 때에, 아까 주사 한 방에 24kg 하지만은, 사실은 주사를 100번은 넘게 찔렀을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정도의 기간 동안에 24kg가 줄었다는 거지, 주사 한 방만 맞으면은, 24kg가 줄어드는 일은, 지구상에서는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처방을, 어, 환자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평가 기준에 따라가지고 어, 정확하게 처방을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야 여러분들께서 부작용 없이 삭 쓴다라든지 위곱이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환자분들이 주세요 그러면 네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은 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